아, 미치겠어. 미치겠어. 여기가 이쁘게 나와. 여이 여기가 네요 <teenager> 평소에 조형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? 근데 a n 에재영이 약간 질문이 너무 어려워 l 평소에 리라에 y I 어 e a l i z e they are to t h i n 가만히 있 u t you. You took it on now. c o 죠 저는 이름 듣자마자 약간 아. g 라씨 어떻게 생각해요? 굉장히 거침없는 어? 언니죠 어 정말? 수현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, 그래서 좋다는 건가요 싫다는 건가요? 에이, 저는 말이 많은 게더 좋아요 아, 소심 것보다 저걱정 부담스럽진 않나요? 부담스러울때 네. 조금 있죠 딱 <웃음> <웃음> 아, 잘잘 싸. 았어 아, 잘잘 참았어. 아, 았잘 참았어. 아, 잘어 아, 어 아, 잘어 아, 잘어 아, 잘 참았어. 아, 야참어더어어어어 아, 결 <목소리도> ق 지그 말이 제일 부담 부자연스러워서 장히부자연스까지 아무도 갑자기 장사아미치겠어 네네네.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수 노래 다 쳐다들어요 맞아 저도 좋아해요 <웃음> 취했나보다 아 이게 아까 수연씨가 맥주 줘서 알겠습니다 <웃음> 네아 이게 아까 수연씨가 맥주 줘서 <웃음> 아 이게 아까 수연씨가 맥주져서